음리가 하락하고 있으면서 수성구 버어 W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8억 3억 3천, 4억 5천, 3억 천 빨리 사세요 지옥가는 마지막 열차입니다. <목소리> 아파트 경매도 줍줍 실수요자들 몰린다. 그리고 강남에 진입하고 열흘째 3억이 뛰었다. 이런 뉴스 보고 공디 들썩들썩 거리다가 진입하면 그게 진짜 지옥 가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뉴스에 뭐 조금이라도 호재만 좀 나오면 공디가좀 들썩들썩 거려서 전화오는 분들 계신데, 뭐 아파트 경매 줍줍 실수요자들 몰린다. 낙차율 두배껑축뭐 지금 금매물 잡아라. 강남 진입. 이런 거 아무짝이 쓸데없는 겁니다. 현재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경매를 줍줍해서 대릴도 아니고 지금 금매물 잡아갖고 강남에 진입했다. 모를 기미가 전혀 없는데 이런 뉴스들은 뭐정부에 돈을 받고 이런 뉴스를 올리는지 왜 이런 뉴스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를 봐도 호재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죠. 호재가 없는데 지금 뭐 아파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강남을 진입하든 뭐 경매를 줍줍하든 더 이상 바닥으로 떼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을 이유가 없으면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뭐 돈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던지 놓고 저기 던지 놓고 온 동네 다 던지 놓고 뭐 오르마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뭐 도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1월달 거래되는 동향을 보게 되면 월배 쪽에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한달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 거래 동향으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의 거래 동향뿐이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대구가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호재는 재개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일부 좀 돌았죠. 그런 호재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대구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의 광역시보다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대구 쪽으로 많이 진입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역세권에서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 주변에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왜 평생 살 집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내리든 오르든 전혀 관계가 없죠. 평생 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아파트를 팔았던 분이나 아니면 은내 아파트가 없이 무주택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또한번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을 또한번 구입해서 약간의 투자 아닌 투자를 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전 가격이 아니라 한참 가격 2015년, 16년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때가 정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축 아파트의 정점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적어도 40% 50%까지 가겠냐마는 어차피 LH에서 구입을 해주니까 40%, 30%만 떨어져도 신축 아파트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에 팔면 정점이지 않을까? 근데 6억에 그렇게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겠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오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돈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돈을 잘 버는 분이든 못 버는 분이든 뭐 아파트 7억, 8억, 10억 뭐아 이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득 벌려고 아니면 매득을 모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돈을 모으는 것도 어마어마한 입장에서 사실 뭐 아파트 7억이다, 5억이다 예전하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땅값이 저렴할 때 원룸 가격이 6억 7억 했습니다. 그리고 내돈 2, 3억 넣고 한 달에 3, 4백만 원. 이자를 내고도 못해도 1,200만원은 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의 그물 마찬가지. 사실 뭐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지만 은 수익률로 많이 따질 수는 없지만 은 결국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서 집가 상승까지 같이 이루어졌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구입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의 뭐 강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부자들이 좀 많이 산다. 고액의 영본자들이 많이 산다. 뭐 학군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높고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집가 상승을 보거나 아니면 은 그냥 내가 마음 편안하게 이유가 있어서 구입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실제 뭐갭투자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뭐실수요자들도한 번씩 구입했는데 가격이 또 오르고 그리고 투기 세력들 마찬가지 한 곳으로 집중해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갭 투자를 하고 투기 세력 바람을 몰고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이 아파트가 뛰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다 같이 동방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 상황이죠. 대구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런 자영업자리 태반인 상황에서 경기 악화 때문에 너도 나도 상가 임대가 안나가고 폐업을 하는 사들이 수두룩뚱하고 부동산이 문을 닫는 상황이 수두룩뚱하게 터지는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 자체는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분들하고도 뭐 가끔씩은 얘기를 한번 해보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금리 대출까지 지금 만들어서 진행 하는데 그게 안정화를 시키는게 아니고 자산하는 사람이 워낙 많을까봐 그러지 않을까. 2007, 2008년도에 실제 주식 때문에 자산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 뉴스 그대로 다 올려드렸죠. 경제가 파탄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부 행보를 하는 건데 그런 대출이 나오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타는 열차는 지옥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저도 뭐잘벌 때는 써도 써도 계속 돈이 벌립니다. 그 정도로 돈을 또 벌어보고 안될 때는 아무리 밟아도 쳐도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놔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업이 어렵고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와 같이 뭐 똑같이 뭐 이런 일을 겪을 실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뭐 생각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다 어렵고 건설업체들도 지금 다 어렵죠.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뭐 이렇게 분양을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 가져가는 돈들이 천문학적입니다. 500억, 700억, 1000억씩 돈을 벌어가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많이 힘들단 말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뭘 사도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은 하락할 때는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IMF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에 투자나 적어도 세번 정도의 하락장을 경험했는데요. 이론적으로 억수로 똑똑하거나 빠삭하지는 않아요. 근데 몸이 기억을 하죠. 그런 하락장에서 실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뭐 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감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몸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상황 자체가 그냥 눈에 다 보이죠. 일반적으로 수성구의 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확단하게 거래 자체가 없어요. 뭐 서울의 강남과 동일한 뭐 대구의 수성구 이런 얘기를 했던 곳이 지금 보시면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뭐또뭐 뭐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뭐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전 영상에도 조금만 이슈가 나오면 공디가 들썩들썩거려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돈이 많이 벌고 싶은지는 잘 몰라도 지금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가장 저렴한 아파트 하나 구입해서 음 적어도 뭐 장기전으로 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면 오르는갑다. 조금 내리면 내리는갑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기대를 가져야지. 더 이상의 뭐 기대를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 시점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팔수 있으면 대부분 다 팔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더 오를 수 있는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해보거나 아파트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손해를 받는 분들 감흥이 없어요. 1년에 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그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뭐 5억, 7억, 8억, 10억, 15억, 20억 이러니까 뭐 사실 내가 버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감흥 자체도 없고 그리고 돈을 여기저기서 땡겨가 대출을 하죠. 그리고 갭투자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도 안되는데 그 갭투자 조차도 전세세금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땡길 수 있는 돈은 다 땡겨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지금 도박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뭐 전정부에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뭐 전정부 화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만들어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박을 할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는 상황이죠. 뭐 예전에는 아파트 투자를 안 하면 바보락 하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너도 나도 20대든 30대든 40대든 아파트 분양에 혈안이 돼서 있는 돈 없는 돈다끌어가고 집어넣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다해부분다 증발이 다 되었고요. 예전 뭐 성소공단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농지들 보상을 해주면서 성서에 뭐 졸부들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돈을 한 번도 투자를 해보거나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감흥이 없어지죠. 돈의 가치도 잘 모르고 뭐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또 거지가 되고 노름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또 망하고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음 있어 이것저것 막 해본단 말입니다.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거지가 되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가격이 오를 것인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떨어질 수 있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어떤 흐름인데,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계속 뛰는 건 아니죠. 뭐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땅 뜨거리가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오른데만 오르고 위성도시는 대부분 망하고, 광역시, 특별시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이 10만 가구가 나오니 많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유 자체를 저는 조지 모르겠어요. 현 시점에서는 팔수 있는 부동산은 다 팔아야 된다.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 가격은 올랐죠.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수 있는 부동산은 다 처분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인터넷을 보든 유튜브, 유튜브를 보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평생 아파트를 어뭐 팔거나 사거나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 영상과 유튜브는 보실 필요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또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소위 망하지 않으면 망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망한다는 느낌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망해본 사람들은 어, 그런 느낌이 또와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는 없고, 뭐, 그래도 호가만 있고, 가격이 내려도, 뭐, 거래량 자체가 없다는 것은, 더 내려야지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음 탓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